안녕하십니 오늘은 결혼은 축복, 출산은 애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물은 짝에서 파생됐습니다. 남녀 수곡, 암컷, 암석과 수술, 낮과 밤다 짝이죠. 음향이 조화됨으로써 생명이 태어나고 공동체는 유지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한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우주적 질서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결혼건수는 2만 3천여 건 출생아 수는 2만 5천 3 0건 역대 최저입니다. 사망자 수는 600건 적은 24700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역정이 되어서 출생아 수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사회 질서에 역행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초저출산율이 이제는 피부에 닿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도 0.98명인데 OECD 선진국클럽인 경쟁력개발기구에서는 평균 1.6명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보건사연구원 보사에 따르면 가임 여성, 다시 말해서 만 15세부터 49세까지 임신 가능한 여성들의 53.5%가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민족소멸론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근본부터 재검토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임 여성들이 출산을 꺼린 이유는 자명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의 보육의 문제, 직장의 경력단절의 문제, 주거 장만의 문제, 교육비의 문제, 치열한 취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칙시를 하고 프랑스식 수사장려정책을좀더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도 우리와 같이 초절촌살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아이를 낳기만 하아라 낳기만 하아라 모든 것은 나라가 키우겠다. 직장문제, 경의단절문제 주거문제, 보육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 낳는 걸 위주로 강화되고 정책과 예산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과 예산 지원 최우선 수위로 아이 낳는 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축복이고 출산은 애국이라는 인식이 국민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민족의 운세를 더욱 고양시킬수 있는 그한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